환자분, 잠깐만 일어나주시겠어요? 음, 네, 저희 아까 전에 맹장수술 낮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처 부위 조금 보고 네, 수술 결과 어떻게 됐는지 조금 살펴드리려고 왔거든요. 네, 우선은 옷 잠깐만 올려주시겠어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돼요. 뭐 어찌 불편한 데는 없으셨고요. 음 괜찮으셨어요? 배가 조금 땡겨요? 수술 부위가? 그거는 실밥으로 이렇게 묶어놔서 일시적인 현상이 일수 있거든요. 어, 실밥을 녹는 실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한 2-3일 지나면 조금 땡기는 느낌 없으실 거예요. 안전히 따끔거리거나 그런 통증은 아니시죠?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수액 조금 교체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항생제 주사랑 그다음에 진통제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물은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음 많이 드시고 계세요. 물을 많이 드셔 줘야 돼요. 음,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셔야 되는데 수술하셨으니까 한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 조금 많이 마셔주시는 게 좋으세요. 응. 화장실은 오늘 몇번 가셨어요? 음, 네 번. 음, 정상적으로 가셨네요. 음, 혹시 뭐 두통이나 속 메스꺼움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구토라든지 그런것도 없으셨고요 네, 약은 잘챙겨드셨고요 아, 약을 어떤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약이 이거같은경우는 제가 여기 네임펜으로 써드릴게요 이 하얀약은 아침, 저녁 이렇게 먹어야 되는거고요 써드릴게요 아침저녁에는 하얀약이랑 노란약 그 다음에 점심에는 노란약이랑 캡슐약 이렇게 드셔야 되는거예요 약은 빼놓고 드시면 안되세요 밥 먹고나서 10분 있다가 네, 바로 드셔주셔야 되고 어, 한 번이로 또 걸으면 안 되세요. 약은 왜냐면 수술 초기라서 한한달 동안은 그래도 경과 지켜보면서 약 드셔야 되거든요. 태어난 후에도 네, 태어날 날짜는 3월 4일. 3월 4일 날에 태어나시기로 돼 있으시고요. 음, 경과 봐서 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일찍 태어실 수도 있으세요. 음, 네. 다른데 불편한 데는 없으셨고 아, 샤워 샤워는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스스로 일주일 정도는 있다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실밥 때문에 그 상처 부위에 또 병균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샤워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해주셔야 돼요 응. 네, 샤워를 하게 되면은 그 수돗물에도 세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역력도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세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는 그 안정 조금 찾은 후니까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로 조금만 가까이 나오세요. 팔좀 줘보시겠어요? 이쪽에 항생제 주사 놔드릴 건데, 항생제 주사는 정맥주사라서 링겔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직접 넣어야 되거든요. 네, 팔, 오른팔은 링겔 맞고 계시니까 왼쪽 팔 주세요. 항생제는 하루에 한 번씩은 맞아야 돼요. 수독 먼저 할 건데요. 먼저 도와드릴게요. 알콜 솜이에요. 조금 차가우실 수도 있어요. 팔 주시고, 항생제 주사가 원래 조금 아파요. 정맥주사라서 직접 혈관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차가우시죠? 항생제 주사 다 되셨어요. 이제 여기 손으로 꾹 누르고 계세요. 꾹 누르고 계시고 오늘 피검사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피 뽑아 갈 건데 결과는 내일 아침 9시에 나오시게 될 거예요. 꾹 누르고 계세요. 피검사 이거 피 멈추면 다음 피검사 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생제 놨으니까, 진통제는 수액에다가 놔드릴 거예요. 항생제는 네. 맞았고, 진통제 놔드릴 건데요. 진통제 넣을 때도 살짝 뻐근할 수 있어요. 근데 바늘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따갑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약물이 몸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조금 뻐근하실 거예요. 진통제니까. 네, 들어가요. 음, 다 되셨고 꼭 누르고 계세요 거기. 음. 다 피검사를 진행하니까 음, 새벽에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음, 제가 입원하신 분들은 계속 찾아뵈면서 상태 어떤지 체크해야 돼가지고 또안 좋게 되는 것보다는 네잠푹 주무시고 계셨어요? 음, 그렇게 푹은 안 주무셨구나 뭐 잠은 잘 자, 자세요? 병원이라서 아무래도 새벽에도 되게 시끌시끌하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못 주무실까봐 음. 여기 스티커 변경해드리고 갈게요 풀리셔서 금식 풀렸다고 스티커 붙여드린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심장박동기, 이거는 3일 동안은 하고 계셔야 돼요. 수술 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혹시라도 수술하고 나서 마취약 부작용 때문에 한 2, 3일 있다가 이렇게 잠깐 숨이 정지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그래서 이건 3일 있다가 떼드릴 거예요. 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밥 먹을 때 혹시 불편하시면 잠깐 빼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그 대신 이거 전원은 끄고 손 빼셨다가 이제 다시 받다 드시고 나시면 다시 끼워주셔야 돼요. 음, 왜냐면은 이게 그냥 빼게 되면은 심박수가 멈춘 줄 알고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원 끄셨다가 잠깐 뺐다가 식사하시고 그다음 다시 껴주세요 네, 피는 다 멈췄는지 한번 볼게요 음, 조금 더 누르고 계셔야겠다 음. 조금 더 누르고 계세요 원래 어, 항생제는 엉덩이 주사로 맞아도 되는데요 음, 그래도 혹시 민망하실까봐 그냥 팔에다가 맞춰드린 거예요 음. 엉덩이 주사는 정맥이거 맥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맥이 잘 잡히셔서 다른 환자분들보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내는데 많이 뭐 불편한 건 없으시죠? 아무래도 환자분 같은 경우는 2인실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8인실이나 6인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 가족도 많이 오시고 또 개개인의 생활 패턴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TV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면에 아무래도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되게 마찰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2인실 사용하시니까 편하시겠어요 내일이면은 저 옆에 환자분은 퇴원하시거든요. 그러면 1인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1인실이 좋긴 좋죠. 아무래도 편하기도 하고. 아까 점심때 약 드시고 조금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약이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 어지러우신 건데 이거는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네, 지금은 두통 없으시죠? 음, 네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입원실이 모자라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1인실이나 2인실은 잘안쓰시라고 하시죠 왜냐면 가격도 너무 높기도 하고 왜냐면 입원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생각보다 비싸서 보험이 안되니까 그래도 하루에 막 20만원 30만원씩 내고 계시는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서 8인실이나 6인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8인실이랑 6인실이 그래서 너무 병실이 없어서 어, 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1인실이나 2인실을 하시더라고요 입원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프신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어, 지금 피다 멈췄는지 한번 볼까요? 음, 되신 것 같아요. 피검사 할 건데, 시 혈액형은 B형 맞으시고요. 음. 네. 피검사는 오늘 하고 태어나실 때 한번 하고 안 하실 거예요. 음, 네. 심장 제세동기 이거 설정 조금 바꿔드렸어요. 소리 조금 작게. 이렇게 삐삐거리는 소리가 좀 거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조금 줄여드렸고요. 제 피검사 하도록 할게요. 바늘이 일회용이라서. 맹장수술이 되게 아프잖아요. 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서 또 맹장수술은 그래도 하루에 한 제가 돌보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에 한 7~8분은 계신 것 같아요. 맹장수술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더 많겠죠 사실상은. 왜냐면은 제가 돌보는 환자들만 맹장수술하신 분이 한 7~8명이니까 하루에 다른 간호사분들도 있으니까 더 많으실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몇백 명은 되지 않을까요? 이쪽에 비검사하도록 할 거예요. 혈관 잠깐만 잡을게요. 음. 혈관이 잘안 잡히네. 주먹 계속 쳤다 폈다 해보시겠어요? 음. 네, 조금 더 세게 주먹 쳤다 폈다. 음. 이쪽 좋겠네요. 네, 이건 피검사 두통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따가우실 건데, 눈 감고 꼭 이렇게 주먹 쥐고 계시면 금방 할 거예요. 음, 네. 애기들도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반응 들어가요. 닦음! 한통다 받았어요. 이제 한통더 받을게요. 음, 다 되셨어요. 피검사 결과는 내일 아침에 9시에 나오는 걸로 하고 밥 나올건데요 혹시 선호하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음 내일 식단이 원래는 미역국이랑 황태국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걸로 나오게 해드릴까요? 음 미역국으로요? 밥은 기본 쌀밥이랑 현미밥 이렇게 있어요 쌀밥으로 미역국에 쌀밥 그리고 김치는 배추김치 있고 물김치 있거든요 음, 배추김치로요 그리고 계란말이는 기본으로 나오는거고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랑 블루베리 요거트 중에 어떤 거 아시겠어요? 음, 플레인 요거트로 좀 많이 취해주시는게 좋아요. 수술 초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네 걷는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그냥 쉬시는 게 좋아요. 아픈 김에 쉬어야지 언제 또 쉬겠어요? 이렇게, 음 그죠. 푹쉬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네, 수술 흉터요. 음, 수술 흉터는 대부분 남으시는 것 같아요 음, 수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흉터가 남긴 하는데 그래도.. 수술 절개 부위가 조금 적어요 음. 어, 수술 흉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 장담 의사분이 되게 수술 잘하시는 걸로 소문나신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막, 여러 나라, 여러 나라들한테서도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다른 병원에서도 되게 인기 많으신 분이에요. 어, 맹장 수술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음. 원래 줄 서서, 어, 의사분 수술 받는 건데, 분이 좋으셨어요. 오늘 수술 날짜에 딱 맞힌 저희 병원와 계셔가지고 음, 딱 수술을 받게 되셔서 흉터도 되게 없고 절개 부위를 적게 절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으시고 음, 맹장수술만 5억번을 하신 분이거든요. 음. 전세계에서 맹장수술 제일 많이 하신 분이실 것 같아요 음. 여러 나라에서 맹장수술하러 저희 병원 막 오고 그래요 이 원장님한테 받으려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늘만 3,000건을 수술하셨거든요 네, 되게 빠르고 정확하고 흉터도 없게 수술해주시는 분이라서 면은 피검사 끝났고 진통제랑 항생제 넣어드렸고요 수액 교체만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진통제가 덜 들어가가지고 음, 조금만 기다렸다가 수액 교체 해드릴 거예요. 저번에는 그 줄이 조금 짧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짧진 않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아, 근데 또 문제가 있다고요? 아 이번엔 줄이 너무 길어서 자꾸 엉키신다고. 줄을 조금 길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은 저번처럼 바늘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새로 해도 괜찮으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되게 건조하, 건조하잖아요 병원이 가습기를 틀어도 로션같은거 잘 발라주세요 핸드크림도 좀 바르시고 음, 너무 건조해가지고 원래 병원이 왜냐면 병원은 지켜야 되는 습도가 있거든요. 그래 항상 그걸 지키다 보니까 되게 건조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눈통제 다 들어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진통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수액 교체해드리면 되는데, 수액 양을 조금만 줄일게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없을 때마다 갈면 되는 거라서, 교체를, 원래는 300ml 식염수를 썼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150ml로 바늘 한번 줄일게요 어차피 제가 계속 왔다갔다 해서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때그때 교체해드리면 되니까 네, 수웩 갈아 드릴건데 바늘부터 우선 뺄게요 그전에 소독 한번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미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독이 아주 일상이에요 바늘 우선 뺄게요. 조금 따끔하실 수도 있어요. 음, 다 되셨고 이제 수액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따끔해요. 바늘을 다시 둬야 돼서 바늘을 손등에다가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여기 접히는 부분은 팔 움직이시기가 너무 불편하시니까 손등에다가 수액 연결해드릴게요. 그러면 손등도 소독 한번 할게요. 되셨어요 네, 연결해드릴게요 네, 다 되셨고 이제 푹 주무세요 새벽이니까 네. 좀 이따 해뜰 때쯤에 다시 제가 찾아올거거든요 네 그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내일 아침에 밤 나오면은 드시고 약꼭 드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볼게요.